비밀의 미술관, 천재 미켈란젤로의 소심한 복수 르네상스의 거장 미켈란젤로는 의외로 소심하고 그리고 사람 만나는 걸 싫어했으면서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미켈란젤로 지인들의 기록에 따르면 미켈란젤로는 목욕은 명절 e 나 하는 연중 행사였고요. 자신 l 고 Michelangelo, Michelangelo, m i 하면서 어, 잘 때도 신발을 신고 자서 가끔 벗으면 살 껍데기가 벗겨졌다고 합니다. 어, 그뿐만 아니라 사람 만나는 걸 워낙 싫어해서 어, 가족의 장례식에도 가지 않았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 그런 사람이 어, 살아있을 적부터 천재라고 불렸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들키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을지 짐작이 가지 않나요? 어, 그는 어, 작품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수, 수천 장의 스케치와 드로잉을 그렸는데 대중들이 그 작품, 드로잉과 그 스케치를 보고 실망할까 봐 나중에는 그것들을 아예 다 퇴워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아, 이렇듯 미켈란젤로는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면 작품에 아주 조그맣게 그려놓는 것으로 복수를 하곤 했었습니다. 아, 우선 바티칸 시국의 그 시스티나 성당의 그림 걸작이죠. 천장 벽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곳은 교황의 관저인 사도 궁전 안에 있는 성당으로 그 새로운 교황을 선출할 때마다 추기경들이 모여서 선거를 하는 그런 곳입니다. 아, 중요한 장소인 만큼 거장 건축가인 조반니 대 돌치가 그 설계를 하고 그 바치오 폰텔리가 작업을 총괄하는 등 용 프로젝트였습니다. 또 건물 내부에는 당시 최고의 화가라는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보티첼리등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예술가들이 모두 보여 화려한 프레스코 벽화를 한가득 작업을 해서 장식을 했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미켈란젤로는 1508년 교황 율리오 2세로부터 구약 성경의 일화를 주제로 벽화를 그려달라는 주문을 받았고 4년 만에 그 넓은 그800 제곱미터가 되는 넓은 천장을 초인적인 능력으로 채웠습니다. 아, 물론 미켈란젤로가 완전히 혼자서 그린 건 절대 아닙니다. 조수들의 도움을 받았고요. 또 누워서 그렸다는 그런 설도 있는데요. 그것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아, 실제로 서서 그린 모습을 그, 또 그린 그런 스케치가 남아 있고요. 그일 로그 늙어서 디스크 증상을 보인 그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어, 작품을 우리한 교황 윤리오이 세는 작품을 비롯해서 성 베드로 성당의 그 작업 등 예술에 기여한 공로가 엄청 큽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거짓말과 배신, 각 그런 것들로 이렇게 깨끗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 교황이 되기 전 젊었을 적에 그 삼촌인 교황 섹스투스 4세 덕에 추기경이 됐는데요. 하지만 또 이렇게 정적인 교황 자리에 오르자 또 프랑스로 망명을 했고요. 그리고 또 샤를 8세 보호 아래서 목숨을 또 건졌지만 그 후에 교황과 또 화해를 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터키와 전쟁을 하고 어, 공유회를 소집하겠다는 공약으로 또 교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 시스티나 성당 천장 벽화 같은 대단한 작업을 그냥 맡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신의 위대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교황이 앉은 그 자리에 바로 정면을 보이는 부분에 자신의 모습을 그려놓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부분이 그 바로 이스라엘의 선지자 스카랴의 자리입니다. 어, 사실 미켈란젤로는 시스티나 성당 벽화 작업 그 의뢰가 들어왔을 때 거절을 했었습니다. 물론 자기는 조각가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었는데요. 그 하지만 결국 승낙을 한 수밖에 없었고요. 어, 교황이나 교회와 그 많은 마찰을 빚어가면서 결국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어, 교황 율리오 2세도 자신의 자리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곳에 위대한 선지자 스카라가 그 자신의 모습으로 있으니 아주 만족을 했었고요. 그 하지만 미켈란젤로는 그런 마음에 안 드는 교황이 이런 주문까지해서 그 교황 율리오 2세에게 아주 짜증이 제대로 났었는데요.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작품에 자신의 복수를 소심하게 담았습니다. 바로 작품 속 교황, 즉 선지자 스카리아 뒤에 있는 아기 천사 둘한테 말입니다. 두 아기 천사가 스카리아 어깨 너머에서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이렇게 뒤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 천사의 손을 잘 보면 그림자에 가려서 사실 자세하게 보이진 않습니다만 검지와 중지 사이에 살색 부분으로 살짝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천사의 턱인지 엄지손가락인지 헷갈릴 만큼 아주 모호하게 그려놓았습니다. 어, 그러나 오른손을, 비롯한, 어, 비, 어, 오른손을 그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보면 금방 알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턱이라면 엄지손가락은 다른 손가락들에 가려서 완전히 보이지 않는 상태라는 뜻이 됩니다. 아, 그러나 검지가 살짝 앞으로 나온 상태에서 엄지가 손등 위로 올라오든가 검지와 중지 사이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엄청나게 짧지 않는 한 엄지손가락이 손에 완전히 가려지기는 힘듭니다. 또 만일 음, 할수 있다 하더라도 손가락에 힘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저런 손 모양을 만들 필요가 없겠죠. 즉 미켈란젤로는 천사들을 통해서 교황 율리오 2세에게 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어, 그리고 어, 미켈란젤로는 그 소심함은 늙어서도 계속됐습니다. 어, 시스티나 성당 벽화를 마친 미켈란젤로는 다시 자신의 그 조각 작업에 몰두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약 25년이 지나서 어, 1533년 즉 환갑을 바라보던 그때 다시 교황 클레멘스 7세의 호출로 로마 바티칸으로 불려갔습니다. 어, 교황 클레멘스 7세는 메디치 가문의 출신으로 그 가문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마구 이용한 그런 인물입니다. 어, 교황 클레멘스 7세가 주문한 작업은 바로 그 예수의 부활인 내용입니다. 예수가 부활한 모습을 어, 바로 앞에 교황이 앉게 된다는 당시 에는 그 교회의 힘이 막대했기 때문에 미켈란젤로는 어쩔 수 없이 그 작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1534년에 교황 클레멘스 7세가 승화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중단, 작업은 중담이 되었는데요. 그 뒤를 이은 교황 파울로 3세에서 다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세 교황은 작업의 내용을 세상의 마지막 날, 즉 예수가 최후의 심판을 하는 모습으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어, 이제 교황은 세상의 마지막의 날에 일어날 그 심판의 자리 앞에 자기가 앉겠다는 그런 얘기가 됐는데요. 어, 교황 바오로 3세는 미켈란젤로에게 어, 당신은 하나님이 내려준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작업을 꼭 하기 위해서 미켈란젤로를 꼬셨고요. 그런 식으로 극찬을 해서 미켈란젤로도 어쩔 수 없이 다시 작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어, 미켈란젤로는 이 거대한 작품 즉 시스나 선, 성당 천장 앞에 있는 그한벽 전체 그 작품 한 중간에 지상으로 다시 돌아 내려온 예수를 그렸고요. 바로 옆에는 성모 마리아를 배치한 다음 그 주, 주변으로 어, 상단에는 천국 그리고 하단은 지옥의 모습 그리고 천사 죽은 자들이 부활하거나 천국 또는 혹은 그 지옥으로 끌려가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작품에는 등장인물만 무려 391명이 있습니다. 아, 미켈란젤로는 우선 몇몇 주요 등장인물들을 스케치해서 교회에 가져다 보여줬는데요.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허락을 안 했습니다. 오히려 뭐 비난을 하기도 했는데요. 아, 미켈란젤로는 그냥 다 무시하고 작업을 계속 진행을 했고요. 아, 1541년 10월 31일 드디어 작업을 첫 미사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 작품을 공개를 하자 미사에 참석한 시민들로부터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품 속에 등장인물들이 옷을 하나도 입고 있지 않았다,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 등장인물들의 중요한 부위가 그대로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었는데요. 어, 그 가운데서 성모 그 마리아 그 예수 옆에 앉아서 인류를 내려, 내려다보게 그리는 점좀 그런 것도 문제가 됐었습니다 어, 그래서 교회는 바로 검열 작업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어, 교황청의 그 전례 담당관이었던 그 비아저다 체세나 추기경은 그 미켈란젤로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 작품은 목욕탕이나 술집에서 그볼 법한 그런 작품이지 이런 성스러운 교회에서 있을 작품은 절대 아니다 당장 그 부분을 가려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 미켈란젤로, 우리 소심한 미켈란젤로는 자신의 작품이 거의 쓰레기 취급을 한 체스나 추기경에게 또 화가 난 나머지 어, 그 작업을 또 그의 그 말을 무시하고 작은 복수를 또 했습니다. 바로 작품 오른쪽 하단 구석에 그 지옥의 왕 미노스의 얼굴을 체스나 추기경으로의 얼굴로 그려 넣었고요. 뿐만 아니라 서양에서 바보의 상징인 당나귀 귀를 그 추기경의 머리에 그려놨습니다. 게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아, 미너스의또그 중요한 그곳에 또 뱀이 물고 있도록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아, 그 모습을 본 체스나 추기경은 교황을 찾아가서 이거 좀 제발 미켈란젤로한테 얘기해서 좀 수정을 해달라고 간청을 했는데요. 하지만 화가 풀리지 않은 미켈란젤로는 요청을 무시하고요. 계속 그냥 이렇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아, 미켈란젤로가 홀딱 벗은 인물들을 수정하지 않고 계속 버티니까 결국 시간이 지나서 교회는 1564년 1월 즉그 부분을 가리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 그 명령이 바로 그 Fig Leaf 캠페인이라고 하는데요. Fig 아, Leaf라고 하면은 그 서양 미술 특히 조각상 앞에 그나신그 극부 그 중요한 부분을 가리는 데 쓰이는 그 무화과 잎 무화과 나뭇잎을 말합니다. 어, 오늘날로 말하자면 일종의 그 모자이크 처리라고할수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그 어, 피클리프 캠페인이 시작되고 한달 후에 미켈란젤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미켈란젤로가 없으니까 편하게 작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어, 그 작업은 다른 또 다름 아닌 미켈란젤로의 제자였던 다니엘라다 그 볼테라에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볼테라가 그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어, 그리고 볼테라는 그냥 교회 말대로 천이나 나뭇잎으로 그 나신들의 중요한 부분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어, 하지만 이쯤에서 끝났다면 미켈란젤로가 소심하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 작품 앞 정면 하단 중앙을 보면 재단이 놓여져 있는데요. 앞에서 말했듯이 그 위대한 최후의 심판의 날 교황이 어, 딱그 재단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어, 교황 바오로 3세는 가톨릭 개혁이나 르네상스 발전 등을 위해서 노력한 그 사실 다른 교황에 비해서는 꽤 괜찮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물론 자신의 가문을 위해서 뭐 직권을 남용하긴 했지만 뭐 당시로서는 그 정도는 누구나 했던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욕을 좀 많이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어,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개신교가 막 독립을 했던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시기였고요. 이와 관련해서 교황청도 유럽의 왕들과 그리고 귀족들이 신대륙에서 노예를 데려오는 것을 막 금지하는 등 여러 당시로서는 좀 일반 사람들 이해하지 못할 그런 조치를 취했기 때문인데요. 어, 이런 교황이 미켈란젤로의 마음에 들리가 당연히 없었겠죠.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교황이 교황의 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지옥으로 가는 문을 그려놓습니다. 작품 가장 하단 중앙 재단 초 여섯 개가 있고 십자가가 있는 바로 그 재단 뒤에 거기에는 인물이 없고 무슨 동굴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 동굴이 바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미켈란젤로는 교황이 언제든 뒤로 돌아서 지옥으로 갈수 있도록 지옥으로 가는 문을 바로 그 자리에 다가 그려넣습니다. 었 하지만 자신이 모셔야 할 가장 위대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작품에 이렇게 장난을 쳤으니 아, 미켈란젤로도 죄책감이 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런 이유로 작품 중간쯤에 있는 그 바르톨로메오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그려넣었습니다. 즉 자신의 자아상을 넣었는데요. 바로 작품 정중앙 예수님의 오른쪽 아래 축 늘어준 인피. 바로 그것이 미켈란젤로 자기 자신입니다. 아, 바르톨로메오는 열두 제자 중에 한 명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예수가 승천한 후에 소아시아로 넘어와서 성교 활동을 하다가 그쪽 아스티아제스 왕에 의해서 산채로 살가지 벗겨지고 그렇게 십자가 에못 박혀 못 박힌 채 참수를 당한 12제장의 한 명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자신의 그런 장난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뭐 회계로 그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차시 사랑과 전쟁 르네상스 편 1. 라파일로 산치오